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리볼스에 관련된 어, 배치를 난공이죠 난공이 떴을 때 어, 기준을 잡고 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마땅히 칠 공이 없죠 자, 이럴 때 이렇게 1조 골을 맞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역회전을 태워서 여기서 리버스로 먹는 공이죠. 자 기본적으로 가는 라인을 일단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회전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입사 반사가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두께는 일단 반 두께로 설정을 합니다. 자, 내공과 일족구는 일자일 때 기준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 두께 중상단. 자, 여기에 있으면 3포인트 있으면 반 두께 중단. 자, 여기에 있으면 반 두께 중하단. 여기는 반 두께 하단 당집이 됩니다. 전부 다 3팁 풀팁 기준이고요. 자, 그렇게 하면 저기 당 쿠션 2 포인트 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시타를 해 볼게요. 반투께 여기는 중상단이라고 했죠? 중상단 3팁을 주시고 미들발로 세게 안 주셔야 됩니다. 반투께 여기는 중상단이라고 했죠? 중상단 3팁을 주시고 미들발로 세게 안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요. 자 여기에서 칠때반 두께고 여기에서 칠 때는 한 두께를 더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칠 때는 또한 두께를 더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포인트를 기준을 잡고 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포인트 있을 때두칸 있을 때두 칸은 반 두께 중상단 풀팁, 쓰리팁이죠. 왼쪽 스피드는 음, 대략 3내일 2.5에서 3일이면 적당하고요. 어, 팔로우를 넣는데 팔로우를 약간 타격사수로 팔로우를 탁!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다시 내공과 일조구는 일자일 때죠. 자 여기는 중상단 여기는 중단, 여기는 중화단이죠. 중화단, 8시 당쯤을 주시고 반 두께 2.5에서 3낼 정도의 스피드, 미들발로 약간의 타격샷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타격샷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조금 힘이 부족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세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요 앞쪽에 있을때도 가능한데 앞쪽에 있을 때는 키스가 안 나는 지점에서 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칠 때는 이렇게 리벌스로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리벌스는 대략적으로 8분의 3 두께로 치시면 자 일자일 때 대략적으로 두칸 정도가 가집니다. 8분의 3두께 정도를 맞추면요. 자, 그러면 1족구가 여기,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랑 자또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1족구가 1포인트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두께를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분의 3두께에게 중상단 풀팁이 되겠죠? 당점은음 10시 정도 되겠네요. 자, 8분의 3 두께 중상당 2.5에서 3네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8분의 3 두께 중상당 2.5에서 3네일 정도의 스피드. 들팔로. 자 이런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나머지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한두 께씩 빼주시면 됩니다 당점은 중상단 중단 중하단 하단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있을 때는 한두 께 두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망공이다 보니까 설명을 또 많이 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끝내고요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수트롱 연습 빨로, 미들 빨로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럼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